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웃음> 아 음. 야고보서 자장에는 여러 가지 한세네개 정도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 교훈을 개별적으로 다루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저는 어, 하나됨, 다툼을 넘어서 이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 아래서 이 4장 전체를 조금 같이 다루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 또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텐데 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의 어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계속 저한테 울림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장을 다툼을 넘어서 하나 되게 는 하라는 이 주제 안에서 한번 감치 살펴보기 원합니다 <웃음>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다투는 이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욕구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끓이 모시 보신가 갈망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비우는 존재가 아니라 뭘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채울까가 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비난과 판단과 정쟁과 싸움과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아픔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장착되어 있던 월드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양식들을 결정하는데 여전히 어그러지고 깨져있는 내 상처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고 환경이 어그러지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과 독일한 방식으로 교회에 왔더니 여전히 교회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웃음> 믿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믿는 자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지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성경적 언어로 토부적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어요 토부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복이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토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 세상의 우행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질서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이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무지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은 황량한 광야와 같아요 파도 파도 물이 없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룬 것 같이 나아가지만 허무한 인생 허탈한 인생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어떤 분명한 가이드라인 예수를 믿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과 함께 적용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특별하게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신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는 어, 영적인 메시지는요. 단순하게 믿음이야, 행이야 라는 이 논쟁을 넘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는 어떤 행동의 지침서를 더 넘어서 시질 적으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을 하는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1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과 어떤 행동의 양식들을 제공함으로써 이 양식과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대세기며내삶 가운데 확장되기를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사모함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야고보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상산수훈 말씀을 통해서 그냥 외식적으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내면에서부터 말씀을 지켜 해가는 것이 진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겉으로만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이한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홍과 육이 다 건강하고 강건해지길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살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육체에 어려움을 주시기는 한 것이고 때로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어그러뜨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살면 다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야고보서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안에 영이 살리는 어떻게 하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켜 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크게 두 기둥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요된 핵심적 내용은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왕의 심을 인정하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주의 첫 개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의 불멍과 화만, 싸움만 벌어진다 죄송하지만 예수 헛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첫 개명이 첫 자리로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둘째 계명은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믿니? 우리 주 예수 스토가구제순거를 믿니? 그렇다면 너희 삶 가운데 이 둘째 계명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11절과 12절에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방하지 말 것을 선언해요 <웃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 삶에서 비방하지 않는 것과 판단하지 않는 형태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야고보스에서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르치셨고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율법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백성우 가운데서 헌담하여 돌아다니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 보세요 헌담하며 돌아다니지 말래요 뭐예요?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느냐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이 칼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핵 무기보다 더 강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말에 있습니다. 러시아 지금 핵을 쏘냐 안 쏘냐 그러잖아요. 갈팡질팡하는데 우리의 말은 스위치도 필요 없습니다. 순간순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체에게 공동체에서 혹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비난하고 판단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난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판단에 대한 말씀을 한번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상상순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눈 속에 있는 티눈을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흠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것만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5절 한번더 볼게요.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남의 눈에 티도 뺄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내 심령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나라마다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력을 제외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지만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적 요소는 뭐예요? 인간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세와 능력과 그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것과 불완전함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찐개찐인데 뭐가 뭐 달라요 불완전함과 불완전함이 합치면 완전함이 아니라 또 다른 불완전함이 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왜 다퉈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이걸 못해요. 너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요. 너 이것만 하면 완전해지잖아. 응? 왜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도 불완전한데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기준으로 세울 수 없고 완벽한 것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많이 배우고 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유능하다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애시당초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의 역설적으로 오직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요 재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가는 오직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입법과 내가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심판하는 위치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판단이 계속되면 비난으로 발전하게 돼요. 왜 판단이, 왜 비난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 내 안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즉내 안의 결정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삶, 내 인생조차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보호자의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안에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내 것이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저는 내려놓음의 이용규 성교사님 책에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 앉으면 막 울고불고 해요 아 이거 사달라고 사달라고 엄마 안내 안내 하면서도 못 이겨서 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걸 딱 들고 가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난간이 부딪히죠 어디 난간입니까? 계산대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아이는 계산대에 올려놓기 싫어요. 내 손에 있는 건데 왜 뺏겼냐고. 이거 날이부르 쓰거나 왜 뺏냐고, 왜 뺏냐고. 근데 계산대를 통과해야지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웃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은 거예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싸움이 났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하세요 남을 판단할 때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방과 판단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비방한다는 것은 헌담하다, 욕하다, 뒷담하다. 즉 악한 마음과 증오를 가지고 교만의 말을 토해내어 이간질시키고 정제시키는 말이 비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방을 정말 잘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그것이 누구냐. 게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참소가 뭐예요? 비방이에요 자, 마귀의 주된 무기, 핵심 무기가 뭐라고요? 비방과 전제와 판단입니다 그럼 내가 비방하고 판단했을 때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게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거보서 3장 15절에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니 땅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 비난할 때 악이 쏟아져 나가는데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결국 귀신 노릇하는 것사단 노릇하는 거예요 판단하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법에 비추어 재의 유무를 결정하고 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내 삶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내 은혜, 내 중심의 보자를 아버지께,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재판하고 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중작대로 살아가요 아무리 개꿈을 시켜도 안 됩니다 내게 유리한 거 내게 덕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긴, 긴, 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잣대를 댑니까? 어느 날은 기분 좋서 해볼래하고 다허용하다가 기분 조금만 상하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러는데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은데 피곤하면 저리 가라 그러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절대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구보와 예수님은 판단과 비난을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식은 비난과 판단으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 털어도 먼지 안 나와요 하시는 분 계세요? 과거 다 들치면 수치, 어려움, 말 못할 것도 엄청 많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부끄러워서 혹은 야,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목사가 그랬다고? 이런 거 수도 없이 나오지 않을까요? 비판과 비난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때 혹은 내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약점을 다 들춰내고 이것을 지식이라 말하며 이것을 비평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댓글들 보세요. 좋은 말도 있지만 악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할렐루야 교회 유튜브, 어, 왜 자꾸 이렇게 구독자가 늘고 어, 조회수가 느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이 아니라 예전에는 많아봐야 2, 30명인데 요즘은 기본이 막천 단위씩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운영자는 알아요. 각그 동영상마다 시효요가 얼마나 많은지. 어, 가장 많은 시효요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좀언짢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싫어요를 누른다? 그런데 제가 그 판단을 내려놓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솔직히 그것도 결단이 있어야 누르는 거잖아요 누가 귀찮아서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 귀찮아서 누르지도 못하는 건데 일부러 싫어요를 누른다는 것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누르는 순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누르는 건데 굳이 찾아와서 누른다 야, 이건 보통 의지가 아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거란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런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조금만 돌여다봐도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서로 깎아내는 것이 유머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판단이 아니라, 정제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욕함으로써 나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 앞에서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청년들, 기죽지 마세요. 일이 안 풀린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쪼그라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화이팅! 자, 그러면 분별과 판단과 비난의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 이제 해가 좀 짧아지고 어둠이 길어지네 하면 아, 겨울이 오는구나 아, 온도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슬슬 봄이 오는구나 아, 시대가 이렇게 전쟁과 기근이 많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지각하는 능력을 분별이에요 아, 저 사람 키가 크구나, 작구나 이건 크구나 작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단가 비난은 뭘까요? 한 예로 좀 들어볼게요. 우리 딸이 평균 키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아 우리 딸은 뭐 상대적으로 키가 좀 작네라고 하는 때에는 이건 분별입니다. 크고 작고가. 그런데 판단은 뭐냐면 아, 키가 작으니까. 쉽지 않겠다. 아, 키가 작은 건 나쁜데라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게 판단이에요. 그럼 비난은 뭘까요? 네가 키가 작아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비난이에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너 키가 작아서 앞으로 넌 인생 망할 거야. 이게 비난이라고요. 여러분. 분별이 좋은 판단과 해석에서 멈추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난과 비판으로 흘러가면 싸움과 전쟁밖에 할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기준 없이 내가 기준을 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린 정죄와 비난과 비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따구로 생각하냐? 핍박하고 싸우면서 그걸 의로움으로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는 자의 위치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준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 흔들리지 않은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한 다음에 해석 행하는 것을 주랭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재판관자는 어떤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법관자는 제법을, 법을, 그 법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어떤 하나의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판단의 대상과 내가 완전히 객관화되고 분리되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악기 연주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그 그 차임표 지사님의 덕분에 색소폰 그 부응이 한번 있었는데 브르르르르르 불다가 합주를 하다가 그만 삑 하고 이상한 음을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손가락을 향해, 이놈의 손가락, 너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고 저주하고 비난하시겠어요? 손가락을 향해? 아쉬울 수는 있죠. 근데 손가락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진 않잖아요. 내 손가락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 함께 어,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주를 합니다. 와, 달려라달려라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했는데, 남 때문에 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발에 넘어졌어요 뭐 그렇죠 우리가 좀 근육량이 줄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질 때 발을 향해 저주하는 거예요 이놈의 발바닥이 이렇게 생겨서 내가 어?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자기 몸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한 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몸인데 몸의 실수를 향해 저저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판단이 그거라는 거라는 거예요. 비난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한 가족고 형제님 자매님 아는데 비난하고 판단한다고? 너 스스로 자해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비판, 비난, 판단은 결국 하나됨을깨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그로트린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준행자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판단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한 판단과 관점과 내고정감념과내 생각과 이념을 다 깨트려야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으 저 인간 하면 사랑 못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요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혹은 내 억울함을 입증하려고 할때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랑과 대등한 눈높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판단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어떤 기대감도 내려놓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요한복은 13장 14절 이하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틀이 뭐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기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내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될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가정은요 한 믿음, 한 성령, 하나의 은혜, 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스스로 자해하려고 하세요? 왜 서로 피 흘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우리의 말이 이 도시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심판자는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고보가요 우리의 무지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13절 14절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돈 벌려고 계획하니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 큰돈벌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아니 너희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야 라고 말해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유행하고 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어족이 되겠대요 파이어족 파이어가 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Retire Early라는 이 단어를 합성해서 파이어 젊은 나이에 제동적 독립을 이루고 일찍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이전에 한 10억, 원 밀리언 정도를 모으는 걸 고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알아, 안 살아봐서 그래요 <웃음> 10억 갖고 택도 없어요 물가가 없는데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0억이라니까 결혼도 안할 생각이에요 결혼하고 애만 낳아도 10억이 뭐예요 100억도 모자랄 것 같은데 <웃음>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잖아요 진짜 이거 목표로 세우는 청년들 봤더니 진짜 일원 하나 안 써요 그렇게 바득바득 모으면서 난몇억 모았어요, 몇억 모았어요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흥청망청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골똘히 공부하고 계획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결과를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히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좋은 직장도 갖고 성공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영적인 원리를 알면 세상의 이치들이 보여요 무지함은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당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로서 나가야 됩니다 결국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제 박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어요 제발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1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임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건을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한다. 그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다라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면 헛된 자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늘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17절에 두 가지 어,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4장을 마무리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쉽게 인지하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 지키지 못했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네? 아이고 죄지. 이건 쉽게 느껴요. 이건 애들도 압니다. 애들한테 너 하지마 라고 얘기하면 했을 때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못하고 쭈빛쭈빛하는 거 우리 애들도 알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오는 그 죄책감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쉽게 인정해요. 하지만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자율적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아, 근데 아주 지금 사정도 어렵고 아유 하나님 이해하시지. 아니, 내가 못하는 걸 못하는 건데 뭐 어떡해. 세상은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내거 네, 기억하세요. 할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해요. 자, 이 말에 우린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다죄덩어리예요 결론적으로 야구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합니까? 우리 왜 예배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거 알아요? 하지만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고 마음이 상처받으면 나도 모르게 독이 나가고 또 후회하고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더불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모든 걸 거세요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과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때 우리는 하나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소극적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 신앙으로 나아가세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안다 하면 그 선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더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